시험에서 떨어졌나봐 아유 시험이 다 그렇잖아 누가 붙으면 은 누군가는 떨어지는건데 아유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말이야 아유 참. 아, 이번은 더워 아유, 아유 걱정 말아요 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거니까 어? 아 그리고 이 방에 사는 사람은 방 안에서 목을 맸어 목을 <웃음> 그래도 이게 나름 명당이라고 명당 응? 아이 씨발 좀만 더 가면 된다고. 속도재미없면저 지금 처음 만다아뭐어디뭐 씨발 씨발. 씨다 진짜 진짜. 너 명반이야. 의사선생님 말로는 최소 두달 이상은 이건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아니 이사장님께서 나같이 스마트하고 젊은 교감을 영입하셨을 때는 이 학교를 뭔가 좀 프라시하게 좀 운영하는 기쁜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진선생 아니 그 등치에 그딴 애들 하나 못 막습니까 체육선생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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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주 선생님? 네. 그뭐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봐요. 그렇게 삐딱하게만 사시지 마시고. 경호장 선생님. 네. 어쩌실 거예요? 병원에 누워계신 선생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고요. 그놈들 졸업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학시키지 말자면서요. 뭐래들라 선생님은 학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포기하면 안 되고 선생님은 고기 해도 됩니까? 기간제 교사 공부하시죠. 아니 계약이 코앞인데 구해집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교무부장사님이 다 책임지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교내에서 폭력을 비두른는 학생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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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요 너무 늦은것같은데더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아은모아은은아금 지금은 은지은지은지은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요은지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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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전이 보내줄 때 그냥 가요. 야뭐 불만이 있으신가? <웃음> <웃음> 불만이 있으면 담배 못 피지 비용 씨 새끼야. 학생들 담배 끄자? 하이 아저씨가 기분형에뭘초박으셨나아말안 들려? 꺼지라고. 방학도 끝나고 기분도 좋 같은데. 한번 뜰까? 학생들. 계복 입고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아. 나 어디 부모야? 선생인가? teacher? 반배 그자. 아! 아, 아, 아. 졸업신나 실창난 선생 대타로 오는 거네. 안돼, 시 아, 아 씨. 그 선생이나 같은 이번실 쓰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그래요. 캠할때 반배 거라. 그, 그... <웃음> <때> <웃음> <웃음> 아예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那可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音> <lider that doesn'tOU> 하자. 네. 배가 펴하지 사르자! 네. 네. 네. 네! 아, 저 새끼 뭐지? 나 진짜 당황스럽네. 아, 아, 아, 네, 아 저새끼 아, 깡패 새끼야. 아, 뭐야? 뭐하는 새끼야? 아, 언니 일진이 젓간데. 근데, 존나 멋있지 않냐? <웃음> 완전 내거 냄새 나야너가 냄새 나 아이 씨발 대놓고 또라 이헐저 <웃음> 깡패 새끼 진짜 선생이었어. 어텐션 플리즈. 나대기 선생님께서 병가를 내신 박시창 선생님을 대신해서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준비하세요. 네. 첫담임 3학년 4반이네요. 운명 따윈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착가고 칼을... 아왜그걸 무슨 문제라곧 알게 되실겁니다. 아. 아, 작년에 교광쌤이 애들을 우열받는게나눴거든요 그나마 박시창쌤이 애들을 잘안워 잡았는데 졸업식 날일이좀생겨가지 <웃음> 자, 쭉. 1년 동안 싫든 좋든 함께할 내 이름은? 맞는다 자 조용조용 너네들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놀리기냐? 놀리지 마라 내 이름은 클대 그릇 기큰그릇이란 뜻이다 자 이제 출석 부를 테니까 이름 부르면 손들어 고유진? 권동재! 넷. 네. 전 담배 끊어라. 넷. 네. 저 허쌤. 네? 그 오늘 그 개강이 아니고그계약했잖아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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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약속있나봐. 어? 또 소개팅? 네? 아, 아 그런거 뭐... 아니에요. 왜? 오늘은 누군데? 의사? 아니면 변호사인가? 아, 그런거 아닌데 그, 뭐,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외국계 금융회사 펀드매니저라나? 아,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억지로 나가는거라서. 어, 억지로 가시는거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고기를 안먹어요.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교문까지 가방 들어 드릴게요. 지신 선생님. 제가 볼 땐요. 허영지 선생이랑잘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솔로시지. <웃음> 어, 놀라. 아우 놀라아우씨왜 아, 그래? 이봐, 진짜 아 뭔데 이거 이 보도복 진짜 예뻐 어. 아 그거 뭐야 4돈가 이 녀아 돈이 없어 그럼 내 보이고 타이 그냥 이제 바하잖아돈 나서 사 23만원이면 27시간하고 35분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주 5회 5,4,20 어. 시급 얼마야? 8,350원 일주일이면 167,000원 그럼 2주 적금 떼고 세금 떼고 여러가지 떼면 한달 니네같이 엉가 쓰는 애들이 뭐라 겠냐 그럼 말도 안가 <웃음> 나라야 은혜야 왜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래? 뭐죠 이제? 듣듯이 놈아 돌았나 봐네 예. 우리한테 털릴 은행이 있으면 거기 좀 맡기겠니? 그치? 응아 <웃음> 어디 한방에 돈벌수 있는데 없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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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쁘면 좀재수없도 돼. 가자. 제가더 재수없지 않냐? 아 진짜 꼴들기 싫어. 아저 시발 년은 무슨 이일이몸총이야 뭐야. 존나 병신같은 년이. 씨. 우리 경은이 알바가 필요하구나. 개꿀 알바 있는데 해볼거야? 뭔데? 할 거야 어. 말 거야 언젠데? 오늘 밤 얼마? 10만원 콜 콜? 콜 나이스 나이스 이 아. 미친년아 저 새끼들 뭘 믿고 알발래? 저 새끼들은 안 믿어도 돈은 믿어 아이 돈에 환장하니 또라이 같은 년 펀드는요? 돈을 빵빵하게 해주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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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대에 혼자 벌어서 남들 쫓아가겠어요. 그쵸. 저는 결혼해도 일은 계속 하려고요. 퍼펙트. 잠시만요. 안녕. 어째신도 건나하시기 자유합니다. 어째저 올라 이제 해봐. 죄송해요. 중국 바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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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애들한테안 그럴 거죠? 저희 애들이요? 음,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부끄럽네요. 영주 씨, 제가 급하게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요. 아, 네. 약도 네,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핸드폰이 없어요. 오오오 괜찮아? 너무... 아파. 어? 나대기 쌤? 쌤이었어요? 아니 부딪히진 않은 것 같은데 아픈데가 어디야? 아, 여기야? 지금 어디를 만지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현태. 와, 우 교통사고에 성추행까지 하시네. 나대기 쌤 좋댔네. 어떡하지? 이거 완전 빼박 미투카. 또 너희들이냐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쭉에 우리가 양아치예요 우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있는데 성추행을 하니까, 하니까. 영상으로 남기는 거죠 아 신선한 학교에 비투 선생을 그냥 줄수 있겠습니까 교훈나겠잖아음 음. 안되겠다 우리는 좀 맞자. 오, 오, 오 성추행에 폭행까지. 아 이건 빼박이지. 적당해라. 쟤 이런 짓까지 하냐? 넌 빠져. 정지아, 난 빠져. 정자난 괜찮아. 엄마 두부 사오라 했던 거 같은데. 야 같이 가. 쟤안 되게 계세요. 야야 같이 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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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아! 안녕. 안녕. 또 무슨 좋은 일 있어? 어. 나 완전 대박 좋은 일 있어. 그래? 뭔데? 이따가. 비밀. 이따 교실에서 애들 있을 때 발표할 거야. 아, 뭔데? 나 먼저 알려주면 안 돼? 아, 안 된대. 그럼 너 이거 내가 애들한테 말할 때까지 비밀이다. 진짜? 응, 약속? 약속할게 아저 시발새끼 나 알겠습니 와와 진짜? 대박이지? 대박 잘해라 그가 직접 찍은거야야저 응. 시발새끼 야 대안아 너 나무늬 존나게 까고 싶지? 어 존나게 맞장 떠서 이길 수 있겠어? 아이씨 그건 안되지 너도 지잖아 아이 시발 남아씨 <웃음> 무시하지 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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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하냐고? 너가 하지 누가 이 병신 새끼야 내가 전화, 라일 아침. 허쌤, 전아 제일 허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우리 반정 제일 있잖아요. 걔가 우리 전화, 제일 전화, 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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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허쌤, 뭐 안좋은 일 있어요? 네? 아, 아니에요. 왜? 어제 소개팅했던 남자가 별로였나 봐? 펀드매니저면 연봉은셀테고 머리숱이 없었나? 아, 아니에요. 아 머리숱이라면 제가 또 자신 있습니다. 아이씨, 진짜 조카 18색 색연필 어디다 뒀지? 나래야 뭔데? 응? <웃음> 와 이사람 SB 이진영 대표 아니야? 나 어제 SB랑 계약했어 이진영 대표님이 나 완전 밀어주겠대? <웃음> 야, 얘들아 예린이 SB랑 계약했대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네 아 좋겠다 예린아 우리 예린한테 미리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꼭 받았어? 음원 언제 뜨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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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할 땐 재생 존나게 없네. 야. 잘해라. 담배는 빨라가자. 나중에 보자. 야 같이 어.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게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가는 거 보기 어렵고 째. 비웃 개쩔다 씨발. 야. 니네같이 사람들만 패고 다니는 찐따들이뭐 해야겠니? 진짜 거짜아서이 애들 내기할래? 시발? 네가 뜨나 내가 서울대 가나? <웃음> 야난이 새끼가 서울대 간다 해내전 재산 건너 어?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둘다나갈이야나갈이야 나가리, 알어? 야 니네 졸라 웃긴다 전부터 재수 없는 건 알았는데 오늘 재수 쩐다? 아 어, 그래 다다쳐 폐기잖아너 지금 여자 때리겠다는 거야? 아, 진짜 최악이다 야 너 존나 재수없어 씨바 별로 이쁘지도 않은게 화장빨은 존나 해가지고 야! 뭐란다고 짓거려 아이씨! 예린아 괜찮아? 야 새끼야! 아이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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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폭행한 정나무니?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 퇴학이요? 그건 안됩니다. 교감 선생님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 남은이가 또다시 사고를 치면 저도 같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기회를 한번더 주시죠. 교무부장 선생님 지금 나대기 선생님이 제재했다고 편드시는 거예요? 제발 기회를 한번더 주시죠. 아휴, 진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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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한 애들이 정나무니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나대기 선생 환영식도 못했는데 이제 곧 송별식하게 생겼네. 송별식은 꼭 갑시다. 그 나무니 태양 막아주신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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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술먹었다고 그러는거요? 니들 손님한테 일을 되는거냐 말이여 알바년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연? 씨.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하취 <웃음> 너 지금 나한테 객이냐? 야알바년은 알바년이라 그러지 그럼 아르바이트년! 영어를 해주라? 아 왔다! 박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벌써요? 잠시만요 뭔데요? 아주 너너나 알로 보는 거냐? 알바라고? 니네 MLB가 너 여기서 일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할기도 싸가죽게 지 하라고?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하고 진단이야! 엄마 깜짝이야. 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르려!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니들 이 동네에서 장사 다했줄 알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영아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제 과외 쌤이님 데워 주십시오. 네? 어, 나 쌤. 어디 가세요? 부탁이 그게 다예요? 아, 진짜. 사야나오라그 나야! 나요 나야! 나오라뭐 나야! 나야! 나야! 마뭐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이야나 너희 새끼야! 야이 아이 새끼야! 아! 아! 아! 아! 야 야! 아! 아! 아! 대가리는 2개 정혁님 <웃음> 귀엽네 대가리라 두개라야 문어 다리가 모두 몇 개인 줄아니 여덟 개 아닙니까? 부식한 새열개야 10개 문어 다리는 10개 근데 문어 대가리는 하나 손발은 많아서 좋아 그런데 대가리는 하나야알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 간다. I h a v e 가자! 준비 잘하고 가자! 닦아줌봐 자주 할게는지바닥을 뽑아야 돼상보야 쟤들 애들 모으면 존나 많아 아 씨발 우리 존나 척 맞는 거 아니야? 싸움을 쪽수로 하냐? 백진환이 저 돼지새끼는 내가 확실히 제낄 수 있어 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백진아를 제껴도 쪽스가 많아 많은가... 나무나, 백진아이그 새끼 나랑 다이다이 뜨면 좆밥인데 아, 그 새끼 약에 빠져가지고 나 제끼려고 지금 쪽수 놓고 있다니까 니 있어야 된다고 니들 싸움에 내가 왜 끼어들어? 너 대가리 총 맞았냐? 야, 나무나, 너도 백진완 패거리 싫어하잖아 싫은 건 그냥 싫은 거고 니들 대가리 싸움에 난 누꼰만큼도 관심 없어 계속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너도 걔들한테 시켰어 그대로 두면 그 새끼들 네 뒤통수 무조건 간다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지 야나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 싸우든 뒤지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 간다 쟤 어차피 이일를 때문에 거절 못해 아 이거 오늘에서 아 왔어? 아 씨. 아까봐, 야, 재진이냐? 야, <웃음> 야, 한잔 받아. 한잔 받아. 그래, 한잔 받아. 야. 기야너타이거파 짱이었던 상식이 알지? 박상식이. 아, 그 왜? 그래서 우리가 삼식이라고 놀렸던 그 새끼. 야, 그... 너한테 존나 처맞은 참... 새끼 있잖아. 그래, 그래. 응, 삼식이. 어 기억하지. 야. 그 새끼가 지금 뭐 하는 줄 아냐? <웃음> 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적 없다? 야그 새끼 졸업하고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지금 난바툴래 어? 야뭐 연장질 좀 하고 감옥 좀 왔다갔다 하더니만 승진했나봐 어? <웃음> 새끼 그 버릇 못 고치고 그 길로 빠졌구나 야 송충이가 솔리 먹는 거지? 안그 어? 오야너말 잘하는데? <웃음> 어야 어, 니가 국어선생 해라 씨. 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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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막 동창이네 어쩌라면서막 매상 올려주더라고 근데 슬슬 이뽀지를 뜨는 거 있지? 응? 아니 뭐족 같은데 뭐 하는 수가 있냐? 아 일단 달란 대로 줬어 근데 이제 와서는 이 가게를 내놓으란다 응? 야뭐 들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치? 야, 오랜만에 나 불어놓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아, 아, 그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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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삼식이 그 자리? 우리가 앉을 수 있었어? 어? 야, 대기야 씨발 우리 셋이 골좀 봐라 어? 야 까놓고 얘기해서 너는 이 바닥 쉽게 떠날 수 있었다? 왜? 넌 능력했네 아버지나 <놀람> 먼저 간다 내일 축가부 나게 산할게 야, 야, 야 대기야 뭐너 섭섭하다 어? 너 혼자 좋자고 친구들 다 내팽개치기냐? 나 많이 변했다 나 이제 선생이야 m 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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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진 당장 지워라. 우리한테 와, 그래 한번 지울게. 야, 나무나 태학당하고 뭐 싶어? 이번에는 나쌤도 실드 못칠 걸? 야, 나무나 그냥 눈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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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했냐? 토요일 백진한 애들 재끼는 것만 하는 거다 그뒤에나 빠지는 거고 <웃음> 걱정 마그 양아치 새끼들 재끼는거 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됐고 토요일 몇 시에 어디로 가? 성남교로 와 근데 걔네들 졸라 많아 우리가 쪽수로 밀리는데 아무 이새끼만 있으면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경은! 너 또! 아 쌤! 아니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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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들으면, 이번일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잘 생각해봐. 제냥제아알합서 합니다. 아무나! 야, 아버지 이놈 새끼. 너 아직도 애들 패고 다니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애비 속일 썩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선생이 돼서도 그러고 다녀?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너 앞으로 내눈 앞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말어. 창피해서 아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あいがい 재밌냐? 아, 토요일에 조성구랑 백진환이랑 한판 한대. 진짜? 음, 조성구가 백진환 패거리 싹 패주면 좋겠다. 우리 예린이 학교생활 편하게 맞아. 응. 나도 조성구가 있으면 좋겠다. 맞아. 에이, 이게 몸짱들. 뭐라고 저씨부렸냐 어? 뭐라 씨부랬냐고. 귀구멍 열고 잘 쳐들어? 조성구게. 아럼 족밥이야, 족밥 야, 씨발려나 이게 죽음걸매 아, 야! 아, 야! 야 말려! 씨발 아, 이아 이러면, 이러 씨발라! 쌍련이, 족발이족발을는데 하, 씨발련 야, 만해 아, 야, 씨발아 싸움 중! 아유, 존나 잘 말하네. 어? 왜? 멋있어. 왜? 야, 왜? 뭐야, 이거? 야, 진짜야? 왜? 아, 신발면 진짜야, 아, 이 신발. 진짜. 오, 씨발, 뭐야, 이거. 니교시내 수업이지? 자습하자. 교감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십니까 토요일? 왜요? 골프 약속이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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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선생님! 네? 혹시 나대기쌤 좋아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나선생! 월요일이면 학교 그만두게 될 겁니다! 괜히 허물 켜지 마시고! 그지생고라비 같은 자식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너 훨씬 남자같고 멋있지! 천원이요. 잠깐만요. 그할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어, 그래. 아그 우리 집이야 어, 그래 덕분에 영화 잘 봤어 정남은 너 나중에 내 매니저 할래? 매니저? 응나 데뷔하면 소속사에 너 추천해줄게 니가 내 보디가드 하면 좀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데뷔하면 아니 지금도 할수 있는데 사실 내가 진짜 열심히 몸만들고 있거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속했다 어? 어, 어. 그래 야, 들어가 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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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어? 우와, 존나 반짝여. 아, 붉으에별불로 아, 아,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별 보러 가는 거였어요? <웃음> 저 같은 소리 안 한다니까요. 화성이요? 와... 화성을 볼수 있구나 가깝잖아요 어두워서 그렇지 화성이 영어로 마스잖아요 로마시나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 아까 본 금성은 비너스 미의 여신 그건 화성생이니 <웃음> 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 마스랑 비너스랑 연인이었다던데 <웃음> <웃음> <웃음> 내일... 나무니한테 가실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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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증거사진 찍어야죠 아이고 무슨 사진 공모전 내십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 아, 역시 교감 선생님께서는 현명하십니다 근데 안전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장비요? 예 개들이 워낙 난폭해서요 박시장 선생님 당한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싹 준비를 해뒀습니다 좋네요 주세요 안전장비 네. 예. 어, 예아그 채용용품 보관실에 있는데 아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근데 그게 좀 무거운데 아이 우리 지선생 하시는 일이 시간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예 아주 조성구 새끼야! 아유씹따꾸리들 존나게 웃기네 송구야 아니 조밥인 줄은 알았는데 진짜 개쌍 족밥이구나? <웃음> 야 칭년아 입 닥쳐. 병신같이 사람 한 마디 데리고 와서는. 씨빨리이니 무슨 일이세요 경험사님. 별일 아닙니다. 도대체 여기엔 왜. 빨리 갑시다. 아 고생 하시 죠？하이 하루 종 갑시다. 전나무 아, 우리 나무 니 머신 쪽존나 하더니. 잘 됐네. 저번 일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존나 빡쳐있거든. 우리 나무니, 내가 잘근잘근 밟아줄게. 그치? 아! 얘들아! 차!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音> 들어왔어. 너희들 뭐하는 이 새끼지요? 혹시 여기 아, 학생들 안 왔어요? 학생이 엄마 여기 왜 있어? 엄마? 학생 아비 치가 떨려 내가 이 새끼들 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마 나 새끼가 어디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새끼가 대가리를 뒤밀어 니들 새끼들아 내가 엄마 새끼가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엄마 이거 날로 두게 생겼어 이 새끼들아 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아, 여기가 아닌가? 아나이 새끼들 이야 엄마 야이새 야이 이 새끼들 이 동네 뭐야 이 새끼들 아니면 다 알바도 알루보더니 너무 시끄저 새끼들 나를 알루 알로... 양계장이 뭐야 여기 이 동네. 씨. 면 니들 다 죽는다. 나 니들 선생이야. 아, 아 씨발 진짜 쌤. 저희 쌤이라고 받으려는 거 없습니다. 동재야, 어퍼. 됩니다. 이 새끼야 미쳤냐? 지금부터! 누구든 선생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새끼는 내 손에 죽는다. 이제 좀 밸런스가 막겠는데저 이제 X됐어요. 예리랑잘 되고 있었는데. 젊었을 때 풍풍 날아셨다면서 한번 날라보세요. 음, 날라본다, 내가 아주 그냥. 어때, 버스 타고 오세요? 이기야, 수고했다. 샘. 샘. 쌤. 고맙습니다 한난 주말에 또 싸웠다며? 아 그게 어쩔 수 없이. 잘했다. 달아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 음. 저기 보이는 저터가 새로 들어설 학교 부지다. 잘 봐도. 알았어 이 자식아. 어쩔.